안녕하세요.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<웃음>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해주시는 컨텐츠인데요. 오시오에서 키미픽 제품 추가 할인받기. 기존 할인 가격에 추가 15%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. 휘뚜루 예쁜 제품들 많이 담아왔어요. 제가 골라온 제품들 중에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있다면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.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채널에선 저만 현명한 소비를 좀 못해요. <웃음> 자, 그럼 휘뚜루용 키미픽 보러 가실까요? 스커즈 <웃음> 첫 번째 룩은 모든 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을 법한 캐주얼한 룩을 준비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봄날씨 꾸안꾸 룩에 스트라이프 앤 데님 빠질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스트라이프 아이템은 주황 홈무의 스트라이프 니트입니다 코튼 백 니트로 매트하면서 쾌적한 터치감에 적당한 두께감으로 체온 보완도 되는 요 니트 노즈한 핏에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 볼륨감 있게 떨어지는 소매 실루엣 등 전체적으로 핏이 단품으로 툭 걸쳤을 때 예쁘게 떨어지더라고 스트라이프 패턴 자체도 흰색 스트라이프가 얇게 들어가져서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 그리고 제가 이런 클래식 디테일 되게 좋아하는데 엘보 우 패치! 어잘 됐어 엘보 우 패치 So cute! 다크네이비 블랙 두 가지 컬러웨이로 둘다 무난하게 활용하시기 좋을 제품으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데님으로는 데님 마치 포트너스의 신상 데님들을 준비했는데요 두 가지 신상 모두 준비했죠 우선 보여드리는 데님은 라이트 투턱 와이드 진즈입니다 여름까지 활용 가능한 코튼 백구온즈 데님으로 이게 데님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야들야들? 여름에 다리에 땀 차잖아 앞쪽으로 투턱이 잡혀있어서 적당히 풍성한 실루엣을 만들어주고요 루즈함도 과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투턱 팬츠를 맛보실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려요 은은한 워싱감도 예뻐서 여름용 데님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봄 시즌 추천드리는 컬러웨이는 두 가지 컬러웨이로 연천, 중천 둘다 약간 산뜻하게 입기 좋을 컬러감이라 추천드려볼게요 다음 데님은 FN 스트레이트 진스입니다 코튼 1 13원즈로 정말 기본적인 데님 두께감의 원단감인데요 스트레이트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세미 와이드핏의 데님, 포트넛 데님을 되게 만족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기본템적인 아이템도 히트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나 잘했어? 세 가지 컬러 웨에도 이번에도 제 픽은 연청, 중청입니다. 봄이 왔으니까 좀 밝게 입자. 이 코디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니커즈 활용해 주셔도 좋아요. 하지만 킨치 신상 소식에 냉큼 신상 주세요 했죠. <웃음> 킨치의 뮬입니다. 소가죽 스웨이드 제품으로 분해 볼폴나고 이런거 할인받아서 구매하면 기분이 좋잖아. 뮬인데 과하게 둥근 실루엣이기보다는 적당히 둥근 쉐입감으로 디자인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좋았고 3cm 굽이 있대요. 이거 뮬이야? <웃음> 아웃솔은 고무로 쫀쫀하니 편했고 인솔에는 오솔라이트 폼을 사용해줘서 착화감도 폭신폭신 편했습니다. 네가지 컬러웨이로 정말 무난하게 신으실 분들은 두 가지 브라운 컬러웨이 추천드리고 포인트 컬러별 원하신다면 핑크 크키 예쁘네요. 다음 룩은 요즘 너무 캐주얼만 다른 것 같아서 슬랙스 룩도 준비를 했어요 그렇지만 너무 포멀한 감성 말고 이지한 스타일의 슬랙스 룩 기본 셔츠들은 많이 추천을 했으니까 포인트 셔츠 하나 가져와야겠죠? 발루트의 체크 셔츠 코튼 백 40수로 엄청 진짜 얇고 가볍고 살짝 텍스처감도 느껴지는데 이게 체크가 자잘자잘하게 들어가서 비침 걱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맨살에 제가 착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막옷안 어? 입은 것 같은 느낌? 벗고 댕기는 느낌? 오버한 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단품으로 툭 걸치면 예쁠 것 같고 체크 패턴에 들어간 컬러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유니크합니다. 두 가지 컬러웨이로 제 기준 하나는 블루블루, 청록청록 다른 컬러는 좀더 빈티지한 올리브 그린그린한 느낌이 났어요. 요번 발루트 셔츠는 이전 셔츠들보다 좀 여유롭게 나왔다고 하니까 실측 사이즈 체크는 꼭 해주세요. 그리고 슬랙스 좋아하실 분들을 위해 슬랙스 추천 제품으로 소신 있게 소신 제품 가져왔습니다. 방금 웃겼어? 이모 개그. 폴리 <웃음> 나일론 트윌 소재로 매끈하면서 부드럽고 찰랑이며 적당히 얇아서 이건 여름까지도 가능할 슬랙스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뭔가 살에 닿는 느낌이 시원했고 잘안 구겨집니다 사이드로 턱 하나 잡혀서 살짝 풍성한 실루엣 연출해주고 예쁘게 곱창지는 길이감도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컬러웨이는 세 가지 컬러웨이 그레이는 정말 너무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적당한 선의 그레이 컬러감이고 요 오묘한 차콜 브라운이 저는 정말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쉬 브라운 톤? 그리고 봄 시즌이니까 좀더 밝은 톤의 코디를 좋아하신다 하신다면 이오트 컬러도 추천드려볼게요. 이런 룩에도 그냥 뮬 끌어주면 되는 겁니다. 이 킹치 뮬은 너무 볼드한 쉐입감이 아니라서 다양한 룩에 활용하시기 좋아서 추천드려보고 싶었어요. 스웨이드 좋자냐. 자 마지막 룩은 확실하게 캐주얼하게 살짝 아메카지 시티브이 고프코어 맛도 좀 섞어서 요즘 좀 트렌디하게 입으려면 SS 파크 하나쯤은 필요한 것 같은데 이왕 휩쓸어 해올 거 가성비 제품도 준비를 했습니다. 아르바네 하이크 후드 집업 자켓인데요. 폴리 백으로 매끈 바지락한 터치감에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두께감으로 들고 댕기기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루즈한 핏과 소매 쪽은 풍성하게 볼륨감 있게 떨어지고 좀 깔끔한 스타일이라서 요거 호불호가 좀 덜할 것 같다 해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. 밑단 스트링을 쪼여서 연출 가능하고 후드에 캡 디테일까지 있어서 후드 써도 약간 힙 고프코어 지퍼를 다 잠갔을 때 여기 목 쪽이 살짝 높게 올라와서 요즘 약간 인싸타 갬성 피플들 있잖아요 이렇게 쫙 채워가지고 후드까지 뒤집어 쓰고 막 거기다 썬구리 같은 거 써주면은 MZ 세대 <웃음> 게다가 생활방송까지 된다고 하니 봄비 오는 날, 우산? 필요 없잖아. 다섯 가지 컬러의 중전 포인트 컬러가 되어주는 블루와 좀 무난무난하게 두루두루 잘 입으실 수 있는 차콜 컬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추가적으로 파카는 있다 하시는 분들 제가 또 하나 강추드리는 아이템은 이번에 베스트도 있죠. 앞서 보신 제품과 동일한 소재, 디테일인데 팔이 없는 거지. 나중에 좀더 따뜻해지면 반팔 티셔츠에 이런 거 얹어주셔도 반팔만 입고 다니기 좀 심심하잖아. 그럴 때조미료템으로 추천드려볼게요. 이건 쿠폰까지 다 쓰면 가격이 와... 괜찮아. 이너로는 제가 여러분들 여름 티셔츠 하나 미리 준비해봤습니다. 주황의 실크 티셔츠. 요 제품은 작년 시즌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지만 가격대가 좀 있었어. 원래는 한 장에 48,000원인데 요번에 특별하게 좀 묶어가지고 휘뚜루한 가격이 두 장에 46,000원으로 모시겠습니다. 나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여. 사실 이런 기본템은 휘뚜루 해올 수 있을 때 해와야 된다고요. 이 티셔츠 실탯 가공 처리된 원단감 자체도 찰랑이면서 부드럽고 굉장히 좋지만 이 티셔츠의 포인트는 핏감이에요. 박시한 핏으로 드롭되는 어깨 라인에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. 뭔가 단품으로 툭 거칠 때 굉장히 이쁜 실루엣. 살짝 힙하기도 해. 이 제품은 사이즈감이 굉장히 아리까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이즈 비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 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구매하셨던 사이즈 샀다가는 조금 놀라실 수 있습니다. 여기에 바지 추천은 나의 매 사랑 카고 팬츠 빅 유니온의 헤리티지 정글 팬츠로 코튼 백 부드러운 원단감인데 이 제품은 두께감이 얇습니다 그래서 여름까지도 활용하실 수 있는 카고 팬츠예요 풍성하면서 와이드한데 밑단은 좁아지면서 살짝 벌룬핏? 이런 실루엣 제품 캐주얼하게 잘 입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양쪽으로 입체적인 포켓 들어가주고 허리에는 사이드 조절 가능한 스트링까지 있어서 좀확 사이즈 크게 입고 허리 조맬 수도 있어요 바지 밑단은 스트링으로 조여서 연출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 컬러웨이 모두 무난하게 활용하시기 좋을 컬러감인데 여름이니까 조금 더 화사하게 크림 컬러 카고벤츠좀 많이 못본것 같아서 추천드려 볼게요. 자, 이 룩에는 좀조미료템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캡 하나 딱 써주시면 얼굴 상태 안 좋은 날에도 인스타 감성 사진 찍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준비한 캡은 오가프의 요 노킹 캡인데요 요 캡은 제가 이전에도 추천드렸던 적이 있던 캡인데요 사이즈감도 넉넉하고 챙의 길이도 적당한데 포인트는 바로 뒤에 스트랩이 가죽이야 요게 좀 클래식하면서 분해 포인트랄까요? 다 같은 캡 여러 종류에 있어서도 요 가죽 때문에 약간 손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노킹 캡은 두 가지 컬러의 뽀짝하니 추천드려보고요 이폰캡도 너무 예뻐서 추천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요 제품은 쉐입감이 좀 특이하더라고요. 패널이 전면부에 하나 더 들어가줘서 푹 꺼지지 않게 좀 머리 형태를 잡아줘가지고 조금 더둥그스러운연치를 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땅이 좀 예쁜 편이 아니에요. 고르신 분들 고르신 분들한테 약간 보톡스 맞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. <웃음> 컬러 배색도 빈티지하이 좋았고 이 자수 디테일도 뽀짝하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난 여기서 멈추지 않았지. 가방도 하나 준비했어요. 코렉트의 메신저 백이에요. 나일론 백으로 매끈하면서 적당히 은은한 광택감. 뭔가 매트한데 은은한 광택감이 싼 티가 나진 않더라고요. 스퀘어한 쉐입감에 사선으로 들어가준 지퍼 디테일이 예뻤고 매트한 블랙 지퍼 부자재가 어, 제가 추천드리는 포인트. 싼 티가 안 나. 수납 공간도 안쪽으로 노트북 공간 분리되어 있고 잘 되어 있더라고. 노트북 넣고 댕길 수 있어야 하잖아. 우리 새내기 분들 이 이제 다시 학기 시작하셨을 테니까 화이팅! 그런데 또 센스 있는 거. 노트북 넣고 이렇게 한쪽으로 매면 어깨 아플까 봐이 스트랩에 쿠셔닝도 되어 있어가지고 나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이모야 <웃음> 무난하게 블랙 컬러웨이도 추천드리지만 포인트 컬러로 이 올리브 카키 톤도 예쁘니까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고 거리를 활보하면 어, 무슨 음악 듣고 계세요? 저 올드진스의 시트보이요스타커스 <웃음> 자, 이렇게 해서 오시오와 함께한 스토커즈 픽 신상 휘뚜루 편을 보고 오셨는데요. 제가 추천한 제품들을 꼭제 코디대로만 활용하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마음에 드셨던 제품이 있다면 휘뚜루 기회를 활용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. 추가 15% 할인 쿠폰은 영상 업로드부터 10일 동안만 사용 가능하니까 어, 놓치시면 안 돼요. 아까워. 그리고 추천드린 제품들 말고도 좀 돌아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는 휘뚜루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아니지. 요즘 트렌드는 그거지. 알았으면 끄덕여. 아닌가? 딴, 딴. 그만하다 주책이다.